Booyah!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Amanda the Adventurer 라는 제목의 공포 게임입니다. 이거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한때 엄청 유행하던 그런 공포 게임이었는데 데모로만 이제 무료로 플레이를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9,700원인가? 정도의 지금 정식 출시가 돼서 한글 정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시작! 라일리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린 다음 생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구나 어? 죽었어? 너에게 전부 말해줄 수 있다면 좋을텐데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나기 전에 해할 일이 많단다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너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캔스데일에 있는 내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란다 집을 물려주는 게 실수가 될수 있겠지만 신들도 용서해 주시겠지 에? 왜요? 집주면 땡큐 아닙니까? 다락방에 너한테 물려줄 물건이 있단다 테이프를 찾으렴 하지만 한번 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부디 조심하렴 저주받은 테이프 아니에요? 왜왜 왜 보라는 거지? 널 사랑하는 케이트 이모 자 조작법이 지금 써있는데 WASD와 컨트롤이 있네? 클릭해서 넘어가지고. 오우! 그래픽 살벌하네요, 이. 잠깐만요. 입력. 큰 차이가 없는데? 어, 됐다 여기가 다락방이야? 여기로 지금 올라왔네 뭐.. 주변에 사호작용 되는 건 없나? 야, 마우스에 눈 달려있는 거봐 깜찍하네 어? 이거.. 시계가.. 조작이 되나요? 어? 시계가 조작이 돼요 음.. 약간 방탈출 느낌의 게임인가? 이 쥐덫도 있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앉을 수도 있고 어? 엥? <놀람> 응? 개소리가 나는 장난감이 있네요? 꺼낼 순 없는 것 같고 어?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는 화분이에요 좌클릭을 누르니까 던지네요? 어? 문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 화분이 엄청 종류가 많고 문양이 있네? 이 상자는 안 열리나? 잠겨져있고 어? 이거 열수 있... 쓸 것처럼 생겼는데? 일단 분침 밖에 없네요? 뒤로 가고 잠깐만, 아네 공포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불을 좀 꺼야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사과? 플라스틱 장난감이네? 소리 구현 되게 잘했다 그리고 금고가 있네요? 번호 3개 다락방에 이, 상호작용되는 게 되게 많다. 이건 뭐야? 오븐인가? 뭔가를 넣고 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 뭐, 태양열로 구워요? 325도. <웃음> 아니, 에어프라이기 막 이런 거는 보통 180도 이러지 않나? <웃음>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지?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70분은 아니고 1시간까지만 되네? 다락방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건 왜 책이 펼쳐져 있지? 이건 뭐야? 헉, 먼지가 엄청나게 쌓인 장난감 피아노에요. 소리는 잘나오는듯? 이게 뭐지? 이게 그... 이모가 말한 비디오인가? 아닌데? 이거 알람시계인데? 시계를 맞출 수 있어 10단위로 올라가고 1시간 단위? 1 0의 분...단위? 분...단위 1의 자리 음. 아직 뭐, 별거 없어요. 어, 여기에 과일 하나가 숨겨져있네요? 복숭아가? 뭐지? 이 앞, 이에다가 같이 놓자. 그리고 비밀번호 4개 짜리 이게, 이게 힌트인가봐. R이라고도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옷장이 잠겨져있고 개무섭게 생긴 로봇이 있네요 버튼을 눌러도 반응은 없어요 어근 이게 소리가 되게 구현이 잘돼있네 <웃음> 버튼 계속 누르고 싶게 생겼네? 와 여기에서 뭔가 단서를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 잠겨져있는? 아는 것들을 풀어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임인가봐요 와넌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다 도대체 이런 인형을 왜 다락방에다가 챙겨 놓는거야 그냥 태화 좀 제발 이거 뭐 쌀포대로 만들었어? 재질이 왜이래 또 이건 뭐야 어? 물이 새네요? 어 여기 이끼끼인가봐 이끼끼 여기에 또다...른...화분 무늬가 적혀있는 화분 여기다가... 앉혀놔주고 어? 버섯을 뗄수 있는디? 여기다가 같이 앉혀놔주고 <웃음> 이거 광대버섯이잖아 극... 극독 그리고... 여기도 뭐가 적혀있네? 아,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편지구나. 더 이상 상호작용 되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모가 말했던 주방에서 라고 적혀있는 비디오테이프가 있네요. 음... 뭐? Hi, I'm Amanda. And I'm Wooly. Today we're going to make an apple pie. My favorite is peach pie. What's your favorite kind of pie? 응? 어? 어 적을 수 있어? 오 apple pie. m m that sounds delicious. Today we're going to make an apple pie. First we need to cut the apples. Hmm, do you know what we can use to cut the apples? 어... 상담자는 손으로 자르지. 핸드. We can't use that. 나... 나의 손가? 상담장 공기로 자르지. 핫! 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잘리는. 제대로 적어봅시다. 나이프. 어? 이거 아니야? 스펠링? 이거 아니에요? 맞는디? 어, 뭐 블레이드라고 적어야 돼? 대검, 대검 같은 걸로 짤.. 짜... 한 글이 된다고? 칼. 진짜로? 우와 야, 미친 거 아니야? Uh, <웃음> Okay, Willy. Let's cut the gasples. That was hard. 뭐야, we have almost everything we need to make our pie. We just need some sugar. Hmm. Do you know where we keep the sugar? Is it in the pantry, the refrigerator, or the sink? 자, 지금 보기를 세 개를 줬는데 냉장고랑 싱크대랑 뭐라고? 펜트리? 그럼 펜트리 겠지 설마 냉장고 겠어? 어? 클릭을 할수 있네? 아... 보통은 선반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싱크대를 눌러보자 nope, try again. 그럼 냉장고 Don't you want to help me? 어? 음 무서워 얘 약간 좀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웃음> 말하는 거 조금. 일단 하라는 대로 해봅시다. 쉬은데 So, where's the sugar? 헐! 어? 없어져 버렸어! w a 무조건 저길 누를수밖에 없게 만드네 Can you s m e l Okay，it's time to bake a pie。First，preheat the oven to 425。I don't think we should be using the oven by ourselves。We should always ask a parent to help。I'm not sure where they are right now。We're <laughs> on our own，Willie。First，preheat the oven to 425 degrees。Then，put the apples into the pie tin。Now，put it in the oven and bake it for Six 40 분. minutes。 Our pie is ready! I can't wait to eat it! Willy, let's have some pie! 아니 근데 내가 오븐을 안 써봐서 어? 내가 오븐을 안 써봐서 그러는 뭐야? 어? 어? 너왜 여기 있어? 오븐아? 왜그래 무섭게 화씨구나 아 화씨 425도 구나 425도가 화씨면은 그러면 섭씨는 몇 도냐? 뭐 어쨌거나 사과를 이게 뭐야 완전 녹슨 접시 아니야 이거? 밑에가 뚫렸는데 심지어? 이거 하나만 넣으면 돼? 이에 <웃음> 뚫렸어 녹슬고 엄마왜 이래 아 시간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40분 아니 보통은 닫고 시간 조정하지 않냐? <웃음> 아 애가 좀 과격하네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내뱉는거 보소 이렇게 하면 어? 도전과절 달성함 파이맛 어 동네에서 공내에서 비디오를 얻었어요. 어,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웃음> <웃음> 그 비디오를 얻으면서 비디오를 보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형식의 게임인가 봅니다. Hi friends. I'm Amanda and I'm Wooly. What do you like best about your neighborhood? <웃음> 저기 아니, 나말안 했어. <웃음> 야, 길바닥에 저거 사람 죽어 있는 표시있는데 <웃음> 과자점 데 <웃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o t Let's pick out a card. My friend helped me when I was sad. 아 이거 좀 일부러 what 틀려야 kind of card 되나? What kind o a r should I send them? 뭐, 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건가? Do you think that's what they need? 어, 무서워. 어. What do you say when someone helps you? 위 이쪽에 카드가 1,500달러야? I <웃음> want <웃음> to <시무룩> get <해뒀어>. 어선에요니 <웃음> 선물... 네 우편아 우체국에 있진 않겠지? Well, your friends must love your treats from the post office. 와야 우체국 무시하냐? 야 우체국에서도 되게 맛있는 그그김 <웃음> 같은 것도 팔고 김치도 팔고 말이야. 어? 엿 같은 것도 팔고 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럴 수 있거든. I h e all h e r e a t t a l e by the e w get t h Can you show me where to go? 헐 우체국 문 닫았어. Good job. Let's go. Get that treat. 왜래? 음. Mm, everything smells so good. I want to buy my friends some 어? Buy 어? my 어? friends some 어? cookies. Can you show me where the cookies are? 이것도 쿠키잖아. 내가 만든 고기 게, 케이크. I don't like 왜화내 잘못 집을 수도 있지. 아 근데 나 같아도 화나긴 하겠다 일부러 계속 <웃음> 틀리게 하면은 한, 한 번만 더 눌러볼까? 아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 아만다 반응 개꿀잼이야. 무서워 야이 표정 자체가.. 와 울리봐 야 왜이래? 야 이제 방송중이야 방방봐 몰라 방방봐? So we just have one more stop in the neighborhood! The package is ready for I have to send this to my friend It's time to go to the post office Let's send this package to my friend Their name is Wait I don't remember Can you help me? We can come back tomorrow You, you don't have to send that now No, I have to send this to my friend Help me Who does the package need to go to? 어? 이걸 적을 수 있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스바라시야 No, that's not my f r <웃음> <웃음> <웃음> 어... 울리? 울리? You have to know their name. 야, 니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내로남불 오지네? 울리는 친구가 아닌가 봐. 아만다. 어, 케이트래? 어, 자동으로 수정됐어. 끝났어?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 아, 케이트를 여기에서 입력하면 되는 건가? 는 K가 없잖아. 현지에 케이트가 있었다고? 아, 널 사랑하는 케이트 이모네. 이모 이름이 케이트네. 아까 있던 비디오 어디 갔어? 뒤로 떨어졌나? 이름이 케이트구나 어? 여기 문서들을 읽을 수 있네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케이트에게 우리가 얼굴을 못본 지도 참 오래됐네요 그거 알아요? 가끔은 도서관에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서 말이에요 또한번 케이트를 믿고 싶네요 2년 전에 내 동생 조던이 실종됐어요 갑자기 휙 사라져버렸죠 부모님은 변하셨고, 결국 두분 모두 내 곁을 떠나셨어요. 상심을 이겨내지 못하셨거든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죠. 어? <웃음> 경찰이 그러는데 누가 조던을 길거리에서 유인해서 납치한것같아요참 이상하지 않아요? 평범한 시골에서 일어날만한 비극인가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믿어요. 난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당신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 연구를요 그냥 소문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용기를 내봅니다 학교 기록부 행실문제 미해결 실종사건 검토 약속잡기 동생은 그 프로그램을 참 열심히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프로그램 같았죠 당신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그 프로그램을 보라고 추천했잖아요 처음에는 유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조더니 TV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정신이 팔린 것 같았죠. 마치 TV 안에 있는 소녀가 동생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소녀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을 믿지 않잖아요. 도서관 일 말고 다른 일이요. 진실을 피하고 싶은 거겠죠. 뭔가 사악한 게 있다는 진실을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는 못 쓰겠어요.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만 줄일게요. 조앤 쿡. 건물은 그대로 있다 조사하긴 너무 위험한가? 언제 바뀐거지? 증명서 케이트 박은 어린이 도서관 분야에 헌신하고 위대한 공적을 잃었으므로 이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케이트가 뭔가를 했네 케이트가 도서관 일 말고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나봐 에너지 전이, 장치가 있을 듯, TR조사, 에너지 조작 가능성 있어. 이게 무슨 얘길까? 어? 그러게? 야, 이쯤 되니까... 이쯤 되니까... 여기 있는 편지가 진짜로 K 이트이가쓴게 맞기는 한 걸까? 라는 그런 킹리적가심이 드는데? 케이트이몽! 롤러스케이트 정말 고마워요 어제 아빠랑 호수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아빠가 엄청 넘어졌어요 내가 말했다는 건 비밀이에요? 여름방학에 놀러 갈게요 라일..라일리가 아, 라일라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후즈 라일라인 줄 알고 근데 이거 뭐 입력을 해? 케이... 케트는 입력이 안 되잖아. 어? 소리가... 깜짝이야.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가게 표지판에 뭐가 있었다고? CBF? 아, C! B! F구나! 왜 이걸 눈치를 못 챘지? 진짜 엄청 티나게 있는데? 그냥, 아니, 왜 글자가 좀 저렇게 이상하게 돼 있지?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었어.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건데 좋아요 저런! 사고! 헉! 사고가 일어난 비디오인가? it's you whatever you do, don't... 뭐야 뭐야 뭐야 oh, n no. 다리가 까졌어 well, we an, an accident is when something bad happens but it's not anybody's fault. a c c a n happen in your house, at school, at the playground. You can get hurt almost everywhere. 아 맞다, 이상해. Wooly it look like he got hurt? That's right. 와, 이게 입력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데. 내가 I don't think they can help. 그 아만다? Don't you want to help w i l l y 내가 누군데 나? 왜? 저տ e r u i n g u t 어떡해 의사? 의사? OOI a n i u e s a s a o e t s t a k e g to the hospital to see a doctor a e n t o o n t o t o f i n d t h e doctor to help w o 다리를 다쳤으니까 정형외과를 가는게 맞겠죠? 6시 20분이라는 단서가 지금 대놓고 보이고 있는데 아까 3시 45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네요? 야 이미 다리 충분히 아작나고도 남았겠다. 심장 가볼까? I don't think that doctor can help w i l l y w i l l i s in a lot of pain Please help me get to the right doctor 울리도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지 Come on! Let's get wooly fixed up! Amanda, this really hurts When is the doctor going to- The doctor isn't here right now Let's see how we can help wooly We told y o how we use to check wooly's injury The heart monitor, the x-ray machine Or at the scale. 야, 여기선 장난치면 안 되겠다.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울리가? 어? 어? 완전히 멈춘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10시 50분.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That's i right. Now w 이 TV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좋아요. 이제 뒤돌아보면 시계가 있겠죠? 음. 시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 개를 다 맞춰야 되나? 아니야. 근데 이건 지금 분침밖에 없고. 이게 3시 45분으로 돼 있는데, 됐어. 어, 뭐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다른 걸 맞춰볼까? 몇 시였죠? 6시... 20분 어 근데 이거 시침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시침이 없어 이거 시침을 찾아야 되나봐 근나 아까 꽤 둘러봤다고 생각했는데 시침이 없없선안 보였는데? 어디 숨어있는? 어디 숨어있을까? 어? 여기에 또 다른 화분이 숨어져 있네요? 흠... 음... 전자시계? 이거? 전자시계가 어딨어? 뭐야, 이거? 참, 잠... 야! 어? 뭐야, 이거? 야, 금고가 그냥 상자로 바뀌었는데? 아, 이거구나. 아, 전자 알람시계. 그래서 저녁 10시 50분 지금 5시 15분으로 시계가 바뀌었잖아 이게 뭔가 단성인가 5시 15분 이거... 수 시계를 바꿀 수 있나?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시침을 찾아서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5시 15분을 맞춰야 되는 건가? 옷장 뒤쪽이라고? 뭐야 이거 뭐 바뀌었어?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어? 저 이거 어떻게 <웃음> 어떻게 확대해서 읽냐? 밝은 곳 밝은 곳 밝은 곳됐다 일간 켄스데일 샘을 만나다 저자 레이 체 레이십이 첼 샘 콜트는 마을 우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여름 그의 시청자 참여 시리즈인 아멘다 더디어드벤처 e 와그 시리즈의 주인공이 무척 특별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아직도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 작가는 딸을 입양하고 인생관이 바뀌면서 이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다. 최근 선플라워 다이너에게 그 유명한 딸기 바나나 팬케이크를 먹으며 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상상의 가치, 일상의 모험, 그리고 아만다의 미래에 대해 얘기했다. 레이시 쌤 우리 아이들이 아만다와 그녀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 거라고는 예상하셨나요? 쌤네 작은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단순함에 어떤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작품을 만들 예산은 없을지 몰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이 내 작품을 받아들여줘서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레이시 프로그램은 당신의 상상력을 따라가잖아요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 프로그램의 초점은 아이들이 뒤쪽은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의미가 없는 대목인 것 같고 일단 열쇠 어 아까 여기 열쇠 있었... 열쇠 어디 갔냐? 땅으로 꺼졌냐? 어? 왜 여기 있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바닥에다가 뒀었는데? 뭐지? 이거 시침인가요 그리고? 열쇠가 아니라? 오 마이 갓 어. 금고 8 2요 근데 금고가 지금 없어졌어 소리 되게 소름 끼치게 울리네 왜 그래? 왜 그래? 좀 모든 것은 썩는다. a n I'm a m a oh, like 어, 답도안 했는데. Uh, Amanda, what's that s m e I don't know, Wooly! You're right! It's a bad smell! What do you think is making that bad smell? 너의 엉덩이! 어, 이거 찝을 수 있네요? 멀쩡한 사고? No, that looks fine. Are you doing this on purpose? What is making that bad s 어, 뭐야 진 node 내장으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서 나는 냄새 맡겠네 이거야? y o u n what is m a i g h t b a s The sandwich is stinky because it's rotting 뭐야 이거 미친 This tree stump is rotting too Do you know why? That's s rot When they are not alive anymore Do you know what the opposite of alive is? 죽음? 죽..다 That's right! The tree stump is dead! Dead is the opposite of alive! Good job! Plants can die if they don't get enough light or water Or if they get a disease Let's go back to our nice picnic. t ways too. 어머, 아, 야, 미친 거아니전부다 the the 죽을 수 있는 요인 아니야? 그래도 난 자연사라고 생각해, 베리. I don't think that was it. 이게 아니라고? No, it wasn't that. 칼도 아니야? Look a t is funny? d u d he's silly. What 우와. killed him? 총 총이라고? 하지만 다른 걸또눌러버리기 Wouldn't it be nice if he could tell us? Mr. Fox, what made you die? 총 총인가? It was the ugly old b e a r 아 뭐야! Mr. 정답이 Bust 없었어 a m u n t a t 다 this has gone too far I don't like this We saw so many things today A riding sandwich, a riding tree stump, and silly old riding Mr. b u f k s o m e t i m e s I feel myself r o t i n g It feels far away a m a nothing d a n is rotten here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that everything rots? Of course not, amanda I'm not asking you! Answer my question You don't have to answer that 어어? 울리가 그래도 좀 자기 주장이 있네요? 나 아만트.. 아만다한테 계속 휘둘리는 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붙어 다니는 거 보면 좀 만만한가봐! 아만다가! 대답을 하지 말아볼까? 일단 물좀, 물좀 넣을게 약간 <웃음> 아만다가 내 예상에는 원래 이렇게 사악한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러니까 울리가 약간 아만다를 원래대로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냥 그냥 엔터 눌러 볼게. 뭘 써야 되네. ESC. 오. 뭐 어쩌라고. 스바라시더라. 엔터도 안 눌려. Why w o n n w e e n 물음표? 대답했잖아. You have to tell me. 넌 이게 언어로 안 보이니? w h r e 미안. 물 두고 온 사이에 네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 모든 것은썩난다 그래. 아, 응. I think it might be too late. 뭐야? 뭐야? <eria explosion> 어? 어? <버스> <웃음> 어! 어! 어! 아! 뭐야? <웃음> <conjugate> 뭐야 이게 끝이야? 계속 하인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하기를 눌러도 새로 하는거랑 똑같네요 아 이게 반복회차 게임이구나 매번 매번 계속 플레이할 때마다 야 잠깐만 이거 금고 비밀번호가 뭐라고 했지? 826 열린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건 뭐야 돼지 고? 일시정지? 이거 설마 여기에 연결할 수 있냐? 어? 연결할 수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 그지? 여기 시정지 버튼이 생겼어요 뭐지? 왜지? 뭘까? 일단 어? 이거...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이거 화분에 있는 것들이야 화분 어? 이건가? 아닌데? 이거 회색인데? 이제 여기다가 올려놔 보자 화분들 여기에도 하나가 있었고 악마의 삼지창같이 생긴거 분홍 꽃 꽃을 비우라는건가달 표시 감자? 근데 여긴 감자가 없는데? 웬..왠 웬 뜬금없이 감자? 색깔만 써있는 게 아닌데? H 표시는 뭐지? 자주 빨강, 주황, 파랑, 연갈색, 감자 연보라, 노랑, 자주, 회색, 분홍 이거 그냥 감자색인가? 아니 왜 아니 너무 뜬금 없이 감자가 있어! 그냥 갈색을 감자라고 쓴 건가? 이거 영어로 바.. 바꿔볼까? 어 바뀐다 와.. 퀄리티 아니야 근데 맞아 영어로 해도 다 색깔이 적혀있다 이것만 포테이토라고 적혀있어요 진짜 감자예요 번역은 완벽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와 언어 지원되는 거 많은 거봐 갓겜이네 진짜 미쳤다 아물 새는 곳에 물 새는 곳에 꽃이 핀게 있었잖아 아 여기다가 물을 주면 어? 맞어 어? H가? 자주? 이게 자주냐? 보라.. 보라색 같은데? 이 연보라 같은데? 뽑을 수 있나 이거? 일단 꽃을 다 피워봅시다 이거 노랑이냐? 어? 노랑 맞아 야 그러면 색깔들 다 필요 없고 감자 어? 바로..바로 바로 잘 안겨? 아왜 자꾸 쓰러져 원래? 감자를 뽑고 싶은데, 씨. 똑바로 좀 서봐! 아니, 야! 반대편으로 가서. 어, 감자를 뽑을 수가 없네? 아! 진짜, 기똥찬 방향에 복숭아가 있어가지고. 됐다. 안 집어져요. 일단 그러면은 비디오를 틀어서 어?! 야! 다 뜯겨있던 스티커 중 하나가 완성이 됐어 이게 <웃음> 이거 엔딩이 3개인가 보다 그지 엔딩이 3개를 다 보면 스티커를 다 모을 수 있나 봐요 해보자 자 일시정지 버튼이 생겼으니 어! 여기 일시정지가 있어요 Hi! I'm Amanda And I'm Wooly Today we're going to make an apple pie. 어, 일시 정지를 한 상태로 돌아볼 수 있게 바뀌었네요. 일시 정지가 그냥 화면을 멈추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할수 있구나. My favorite is peach pie. My <웃음> favorite kind of pie. 난유 바나나 파이. 음, mm, that sounds delicious. Today we're going to make an apple pie. f 칼, hmm, you know 가위 어때? 가위. We can't 칼. Good job! We can use a sharp knife! Stop! 저 뭐야! 저 뭐야! 저 그림 뭐야! 초반에도 저런 게 있었냐? 오븐에 불을, 최대로 하고, 멈추라는 건가? 이게,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로 하라는 건가? 뭐하지? 뭐야? 바뀌었어 아 내가 최대 온도로 해놓고 재생을 하니까? 부엌에 불이 붙었어요! 저 영상에서 왓! 더! 그리고 재료가 바뀐 것 같은데? 고기 파이 섭씨? 화씨가 아니라 여긴 섭씨로 적혀있는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기 파이 만드는 게 맞나보다야 감자! 대웅당 감자! 야 그리고 그림이 진짜 맛있어 보임 감자, 버섯, 고기 이긴 치즈밖에 없는데? 이건 뭐 어쩌라 이걸로 쥐를 잡나? 쥐구멍이 있냐? 이걸로 쥐고기를 얻는건가봐 그렇지 않을까? 아 아까 쥐덫 있었지 맞아 헐 대박 진짜로? 좋아 이따가 나중에 다시 오자 어? 헐 뒤돌아보니까 잡혔어 잡았다 요 녀석. 대박. 여기다가 두고 버섯 버섯. 어? 너왜 여기 있냐? 어, 이거 아, 내가 아까 두고 그대로 놔뒀구나. 바본가? 그리고 이건 광대 버섯이잖아. 먹으면 반드시 죽는. 하지만 두죠. 좋아요 재료는 다 완성이 됐고요 섭씨 525도로 예열 파이 접시에 고기, 감자, 버섯을 넣고 50분 동안 굽고 맛있게 먹는다 어이야 쥐가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때깔이 엄청 고운데요? 털이 이렇게 반들반들하기 쉽지 않을텐데 야뭔 소리야 도전과제 달성함 쥐 재활용 동네에서 There. I'm 어? Amanda. And I'm Wayne. Amanda, maybe some of our friends can come back to the neighborhood? That's great. I like that there are so many friends in my neighborhood. Today, I want to send something special to my friend. First, I need to go to the store to buy them a card. Do you know where the store is? 지금. 정육점이랑 사탕가게로 바뀌었거든요? 저번에는 그. 빵집이었잖아, 그지? 렇 정육점. 그럼. 사탕가게. Do you think this is funny? 오! 겁나 재밌어, 이 게임. 진짜 개꿀잼이야! 아만다! 너무 좋아해! Just take me to the store! 네가 걸어가! 그러면! Good job! Let's go to the store! Let's pick o u a r p t o a card? y e 레 미솔 도솔 레레 파 파라고 도레미 파구나 파 파라 파라도 파라도라 레레 파라도라 레레 파라도라 레레. 파라도라, 레레. 파라도라 파, 레미구나 아나왜 이러냐 파라도라 레미 지금 지금 여기 입력해 볼까 파라도라레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없지. 기다려 봐. 테이프를 챙기고.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그데 아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그 테이프의 장면은 뭐였을까? 좀. 어? It's my birthday. 이런 거 보면은 또 울리가 아만다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만다가 지금 원래 캐릭터가 아니라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악령 같은 거에 씌였나 그래서 울리는 그걸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Are you sure that's right? I t looks like it. I bet y really my friend, my friend is having a birthday. I want to give my friend a special treat. Where can I buy a treat for my friend? Well, I know. Let's get them some nice candy. Do you know where the candy store is? 사탕 가게. 지금 울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 계속 나한테 막 윙크도 하고. <웃음> 이거 일단 따라가 봅시다. Why did you do that? What? w I can't find the candy box. w h a I don't know where to go. Can you help me? Don't do that! I don't want to go there. 뭔가 이상한데 나 나도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선택지가 저거밖에 없어. 이 무서운 인형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저기 정점에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리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다니 들어 들어가야 되나? 이거 한한 한 시간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봐 가만히 있으니까 막 멤버십 가입도 생기고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 누른다잉? 울리 I I 놀랬어 하지만 선택지가 저거밖에 없는걸 왜 나보고 그래? 그럼 집에 가! No! This isn't the candy store. There is nothing here that I want. Maybe you can take us someplace else? I want to get my friend a special treat. So, where w o l e t me out of here! Oh, Amanda. That's. That's a nice birthday card Do you want to give it to your friend now? Will you address the card? Who should I send this to? 이게 뭐야 뭐라고 적어야 되지? 울리? 울리의 생일이니까 울리 Oh Wooly, it's your birthday! 된건가? 어? 여기 엄청나게 커다란 책이 이게 뭐야? 엥? 뭐, 뭐지 이게 지금 순서대로 세 개를 눌러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를 맞게 눌러야 되는 건가? 돼야 되는 거야 기다려봐 지금 단서가 없어 주황색 테이프를 한번 넣어볼까? Where's the birthday girl? Usually, my mom holds my t r e a t Wow, she's sad, eh? Come on, Lauren. We have a special surprise for you. Who's ready for ice cream and cake? She's busy with her best friend. Is that show on 24-7? It's like she didn't even hear me. Then we need to talk about some new TV rules. <laughs> you know what? Hold on. Let me try. I want to want to capture the big surprise on video. <laughs> Lauren, honey, we got cake and ice cream. We got your favorite mint chocolate chip. Come on, baby. We can watch Amanda another time. It's so much fun. Lauren, e v e r y t h e y okay? <laughs> Lauren? m mm, m Lauren. I love mint chocolate chip. What's it? 로렌이 사라졌어 그거 아빠말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만다가? 로렌이.. 아만다가 돼버린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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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Let's go to the store! Let's pick out a card! My pa- Something bad happened. What kind of card should I send them? That's not the right card. I don't think we want this. I think Amanda is confused. s h h here's a secret. It's my birthday. Maybe we can help her out. 여기서 내가 생일카드를 안고르고 다른 걸 누르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아까는 내가 생일카드랑 이... 이걸 이거 무슨 카드라고 하냐? 어, 제이 카드를 선택했는데 둘다 안,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아만다를 지금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울리가 얘기를 해서 생일카드를 누르면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일카드 말고 다른 걸 눌러볼게요. Go ahead and pick a card, friend. 다 팔렸네? 다 팔렸네? 아, 무조건 이거밖에 고를 수가 없게 바뀌는구나. Are you sure, that's right? I t Looks like it. I bet your friend is really going to love this card. My friend is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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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one sells candy? Uh, does this help? 어? 이제 갈수 있는 건가? Great! Look, why did you 아, do 뭐야? that? 아, 뭐야! Now I can't find the candy store. I don't know where to go. Can you help me? 왜 나한테 그래? <웃음> 사탕 가게 안 들어가려고 죽어도 난리 칠 때는 어떻게 해서든 아득바득 사탕 가게 들어가게 하려고 하다가 사탕 가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득바득 어떻게 해서든 정육점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네. 이거 뭐 어쩌라고? Do d why t h i s isn't the candy store. There is nothing here that I want. Maybe you can take us someplace else? 자, 그리고 여기에서 to my a treat. 아까 맨 처음 플레이했을 때 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울리를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울리를 선택해 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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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울리 말고 아만다로 쳐보자. I don't think it's their birthday. 그럼 케이트 적어보자. The card is for someone really cute. 그게 누군데넌 아님? Gosh, I guess you really forgot. 모른다, 에베베. 어 자동으로 수정됐어요. Oh, your 자 그렇다면 빼 처음에 갔던 가게가 여기. 그리고? 그리고 사탕가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고기 정육점 들어간 거 아니야? 어? 바뀌었다! 이게 뭐야? <웃음> 그림을 왜 이렇게 대충 그려. 이게 사탕이고, 이게 정육점이고, 이게 편지고, 이게 스토어 가게인 것 같아요. 그죠? Gotts 무슨 뜻이지? 인형의 목을 잘랐어. 내장이라는 뜻이야. 더 눌리는 게 없는데? 뭐야? 인형 도망갔어! 어디 갔지? 다 둘러봤는데 뭐... 오, 없는데? 그 커다란 인형이 어디로 숨었겠어 오븐 속? 없어 열려 있잖아 장롱 여기 근데 난 비밀번호를 모르는 걸. 거치 옆에도 자물쇠 표시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 아, 그러네. 쥐 쥐도 옆에 상자가 있다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공구상자? 어, 아, 이거구나! 아, 자물쇠가 여기 또 있었네 아, 나못 봤어 옷장은 초록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인데 이 자물쇠를 말하는 것 같고 이거는... 거츠라고? 쥐가 있... 어, 있네 렸다 그럼 여기에서 어? 인형만 찾으면 되는데 인형이 없네 까비 그리고 비디오가 있어 가족이란? 가족이란 테이프를 넣어 봅시다. Hi friends, I'm Amanda. And I'm Wooly. Ba. Wooly just made an animal sound. He said ba because he is a sheep. Can you make a sound like a 왜, sheep? 왜왜 시무룩해? 너양 아니었어? That's great. You sound just like Wooly. <웃음> 와우, 야. 유, 사운 you sound 왜 like 이거 비상 경보인데? 세바스썬달스톰 원이 뭐지?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Zoo. there are lots of animals here to pet and play with it's fun to spend time with animals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people They look different and they don't talk like people Amanda... I m an animal, and I animals don't talk silly look at these signs let's make sex o the animals on the signs are you ready? a goat says A c h e n says A pig s a y a n i m a a k e f u 방금 그냥 정범한 <마을> <목소리> 돼지가 나왔는데 <목소리> 그냥 빨간색 필터링이 <목소리> 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a t h e r 자기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거? 이쪽 방향? 이른거눌거볼까 you know like? 그게 뭔데? I want to go look at the 어 뭐야 무서워 왜이래 right. <웃음> 베르 Having a family is nice. I see a mommy chicken and baby chickens and I see I see a daddy chicken. Look at the chickens. Do you know what the daddy is called? 모르는데. 아빠 닭을 뭐라 그래? 수탉? t 아. 그렇구나. 맞았네. Some mommies eat their babies. Yum yum. Okay, let's go see some more animal families. Where should we go next? I think it's time to visit the sheep. Can you tell me where we can find the sheep? 울리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리고 얘 눈이 왜 이렇게 시뻘게 얘가 제일 못섭게 생겼어. 그리고 이거 살모사 아니야? -hmm. 이거 뭐야? 지네야? 거미야? 어 홍수 홍수 경보. n t to see those. They're scary. t h All the sheep are right where they belong. 홀. 이건 뭐야? 한파주의보? Oh, a little kitten. Where is your family? It looks like this kitten is all by herself. How do you think she feels? 슬프다. 무섭다, 슬프다, 혼자, 뭐야? 이거, 이 a 이래 이거, 왜 이래왜이래 머리가 떨 이거, 어이이이 싫어, 한번만 더 거절하면 내 모가지가 딸것 같은데요. 시시 시발로. <웃음> 그래, 뭐왜 알았다니까? 아주 천천히 웃고있어요 무서워 뭐야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워 왜저래? 어? 이거 아까 그.. 박스 안에 있던거다 그죠? 여기 안에 있던거를 좀 꺼내왔어요 이 위쪽은 뭐야? 블리자든가? 회오리? 뭐.. 번개폭풍? 뭐지? 계속 여기만 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유를 모르겠네? 내가 뭐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것만 계속 고정으로 나오고 있어 내가 진짜 운이 없었던 건 아닐까 다시 한번 돌려보자 아니야 이, 이걸로 지금 고정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뒷면에 뭐 없냐고요? 아무것도 없어. 어, 어? 잠깐만. 일시정지 표시가 있네? 뭐지? 아, 야. 이 테이프 볼 때, 그 경보 떴을 때 일시정지 누르면 되는 거 같은데? 그지. 나이스 nice. I see a mommy chicken 와우 야 y o just like me 이제 해보자 좋아? A a... 그래, 여기에서 오답을 얘기해야 된다고, 몰랑. No, that's not what Try... 아, 여기서 한번 틀려야 되네. 오, 여러분 똑똑하다. Tornado 내... tornado goes. 와, 토네이도 소리도 내실 줄 알아요? r 행복해 보이네, 울리. 뭐야? 어? 블리자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야. 바다폭풍 홍수 아 우리 홍수 맞아 우리 홍수를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봤지? 어디에서 봤을까? 나 너무 몰라. 혼자 그래서 안 t 와준다고 h e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난... 어! 어? 설마 게임 오버야? 설마 별말... 처음부터 해? 아 미안 진짜 아, 아 고양이를 사랑합시다 와 처음부터 네 하... 고양이 좀 도와줄걸 <웃음> 아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비밀번호? 8 2요어 어? 아, 완전 처음부터가 아니구나. 어? 잠깐만. 그면 이거 뭐였지? g o 오히려 좋아? 안 도망치고? 너 이리 와봐 미안해 괜찮니? 괜찮을리가 죽었는데 이건 뭐야 배터리가 있는데요?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가 필요한 적이 여기 있군 블라봇을 젖게 하지 마세요 너 목소리 되게 좋다 비디오를 보고 다시 저 장난감을 책상 위로 불러옵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틀리면 되죠 어째 스피드런이 되는거 같냐 공포게임이 자 아니, 곱게, 곱게 고장이 나야지, 이런, 씨. 꺼져. 이건 뭐야? Everything rots. 모든 건 썩, 썩어. 왜 이건 또 영어로 써있냐? 한글화가 완벽하진 않나보네. 자, 모든 건 썩는다, 비디오. a n I'm Amanda! And I'm Woolly! 왜 이래? What's that smell? w h a 왜 이래? 오늘따라 유독 이상한 냄새가? No, that looks fine. Are you doing this on purpose? What is making that bad smell? e u you're right. Do you k n o 살다의 반대말 다살. 어... <웃음> 죽다라고 칩시다 그냥. is the p p i e of a life. Good job! When an animal dies, it r s 어? Rots 이번엔 you. 여우가 아닌... It looks like this kitten is in big trouble. It might die before any help it. Should we help the kitten? 당연하지 스바라시아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We really don't have much time! 그래 응 뭐야? 일시정지가 안돼아 내가 이걸 클릭해야 되는구나 어? 뭐야 에? 어?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에? 에? 방금 뭐였죠? 숙명적인 최후?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정육점에 고기들이 매달려있었고 나도 매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고기 스티커를 얻었어요 엔딩이 3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가 더 있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여기 전부 다 붙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죠? 일단은 어... 제가 갈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쭉 진행을 했고 지금 활용이 되지 않은 게이 로봇이란 말이야 여기 있던 모든 요소들이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이 될것 같기는 한데 어... 일단 아예 안쓴게이 로봇인데 비디오를 더 찾아봐야 되나?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일반 테이프를 넣고 First, r e h e a t the oven to 425 degrees. Then, put the apples into the pie i n Now, put it in the oven and bake it for 40 minutes. Our pie is ready. I can't w i t to eat it. w i l l let's have some pie. 자! 봤죠?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을때는 사과파이였는데 이번에는 숨겨져있는 복숭아파이를 만들어볼게요 울리가 좋아하는 복숭아파이 왜 이것만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425도에? 40분 대박, 급하이 그 말고라는 도전 과제가 달성됐고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버렁비디오 색깔이 있는 걸 어? 아... 어. 색깔이 있는 비디오는 아마 실사판일 거고 이 게임의 스토리를 제대로 핵심 설명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떡밥들이 들어있는 비디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6개가 있나봐요 봅시다 엥? 취조실? 뭐야 이게 실험실? 아이가 있네? 뭔가 상담을 하려는.. 아만다인가? 아 아만다가 아니라 제 로, 로라인가? 뭐지? 소리는 지금 전혀 안 들려요? 그냥 감시 카메라인 것 같은데 아 로라가 아니라 로레 로렌이군요 그 실종됐던 아이? 뭐지 계약.. 계약서를 쓴건가? 어? 뒤에가 더 있네? 내용이요. 물음표? <웃음>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로봇 종이? 아 얘가 이 음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동네에서 비디오를 찾아보자 이건 주방에서고 동네에서 I'm Wooly. What do you like best about your neighborhood? 어 아무도 없다는 거? That's great. I like that there is. Are...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스토어가 왜 24-7이야? 저건 저것도 의아했었는데 왜? 아 저건 24시간 7일 동안 한다는 의미의 편의점인 거예요? 아 일주일 내내 24시간 영업한다. 혹시 모르니까. 아니군. So many friends in my neighborhood tod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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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끝. 어? 뭐야? 뭐야? I don't want to play any more right now. 어? 어? 어? 어? 생일 축하해요 한살더 먹었네요 최고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0 8 8 2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아닌데? 081821 325. 섭씨 325도에서 30분 어... 어? 생일 축하해요 뭐야 이게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보내니 블라봇 그러면은 촛불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4 4 2 1 44213 0오다왔다 케이크가 있어야 하는 건 카드에 적혀있어요. 블라보, 블라보, 너들수 있냐? 케이크는 블라봇이 필요해요 어쩌라고요 초를 두 개로 계산해보자고? 아, 어... 그럼 8...3 3 아닌데? 8... 8...3? 오 1 6 835161 ccdcfe ccdcfe 죽는다. 어, 무서워 저런 사고의 다른 버전 테이프인가 봐. 와, 근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씨, 소름 끼치네. 내가 생일 축하 때 여러분들한테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다고요?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저런 사고. We, we don't have much time. Do you trust me? 응. w i l l y ready for an adventure? Amanda, I know you can't. Oh, we 어? had an accident. When a friend has an accident, sometimes nobody can help them. But we can try. No, Amanda. I'm fine. I 어, I, I just I'm not supposed to. Wooly is so confused. We really have to help him. First, we have to know what is wrong. What part of Wooly is broken? 내가 부러뜨려야 돼, 혹시? 목쪽 얼굴 쪽을 클릭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Isn't w i l l y acting strange? What could be wrong? Don't you care about w i l l y He needs our help. 뭐? 다른 곳을 누르면 안 되는 거야? 머리를 눌러야 돼? 혹시 머리만 무조건 눌러야 돼? w i l l y s head is broken. But Dr. Amanda's here to help. Let's prepare the patient. Here, Willie, drink this. Uh, I don't know, Amanda. It's all just pretend, isn't it, Willie? Amanda, <laughs> I feel uh. Oh, yeah, Amanda, your s i n We need to operate immediately on the patient's brain. What? What tool should we use to fix Willie's head? The saw, the hammer, or the forceps? 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안다. 배경은 또왜 이래? 얼굴르든 큰일 날것 같은데. 견자? That might be helpful, but what else could we use? 촛? Things could get really messy if we use that. 망치가 정답인가 보다. 다른 걸로도 해. That looks hard to use, but I could try. <웃음> d o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The patient is getting rowdy! i need a little help here. Help <웃음> m Please! w h o are you going to help? 수자안 <웃음> <웃음> <웃음> so I, I no 돼! 새로운 비디오가 뒤에 놓여있는데요? 이건 아까 봤던 거고, 저리가. 라일리가 좋아하는 영화. 라일리가 좋아하는 영화. 라. 라일리가 누구냐? 주인공이 라일리냐? 라일리에게. 헉! 내 이름이 라일리였구나. 지금 알았네. I'm b Hi. 뭐야, Traktor. 왜 그래? t r e a t 어? 저 잠깐만. 뭐라고? 다시. I'm b Hi. t a t r e a 바닥 문 테이프? 어? 헐 뭐야 이거? 1984년 여름 와 지린다 I'm a l r g i c t apple How many chair? How many s h r o m s how many fruit? how many plate? 뭐지? 의자 버섯 전등 과일 하나씩 세봅시다. 의자 하나 둘 셋! 아니 이렇게 따지면은 그냥 의자는 두개인것 같은데? 저건 소파잖아 의자 둘두 개인 듯? 그쵸? 그렇죠? 버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버섯 8개. 그리고 과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286. 그리고? 전등 과일이었어? 의자 버섯 전등 과일이야? 아니면 의자 버섯 과일 전등이야? 전등과 일이에요? 좋아요, 전등. 하나, 둘, 둘, 끝인가? 우리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보자. I'm allergic to apple How many chair? How many mushroom? How many fruit? 과일이 How 먼저네 fruit? 자 일단 숫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지? 여기다가? 2, 8, 6, 2 여긴가? 근데 여기 초록색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 알. 할... 어! 대박! 대박! 에? 어! 잠깐만, 양동이? 아, 뭐해? 저리 가. 어? 야, 물 받아 짐. 그 사이에 기록 도전과제를 달성함. 4 0 1 r o 8 just a numbers game and you are l s i n g i e 이거 아닌가? 어? 중요한 the 건 안에 있어요 my heart, my heart? 닥쳐 so 날 잊지 말아주세요 so 어? <웃음> 열쇠를 찾았어요 열쇠 어따? 어디다... 설마 저 뒤에 있는 나눈다 널 잊지 않을게 로보사 진짜 고맙다 네가 힌트 다 줬다 진짜로 생각해보면 뭐야 올리 어디갔어 Can share all kinds of things with each other. I can share my crayons with you so you can have fun coloring too. Look at silly Mr. Fox. Sharing shows you care about someone. Friends can share toys. They can share snacks. I'll share some of my snacks with you. Which snack would you like? 어, 내가 골라야 돼? 와, 정말 맛있겠다. 썩은 치즈 피자, 썩은 햄버그 고기, 썩은 소세지. 양이 너무 많고 내가 지금 좀 배가 불러가지고 어, 아, 몰라요. Yum. That's my favorite. Friends can share other things, too. They can share secrets. Can I share a secret with you? 물론. Oh.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나가 뭐였지? 일단 엔딩 크레딧이 제대로 나오는 거 보면 어.. 제대로 된 엔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살았잖아? 그지? 좌클릭을 누르면 스킵이 가능하네? 이건 뭐지? 왜 엔딩 크레딧에 이상한 게 있어 아우 귀 아파 어? 여기 세 번째 엔딩. 자, 여기에서 물론이라고 안 쓰고 아, 응이라고 써 볼게요. 응. Are you sure? 어, 가능한다. A big secret. 응. Is it really okay to share my secret with you?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자 저정과절 달성함 끝! 이게 진엔딩인가 본데? 날이 밝았어 어 여기 지금 뜯겨져 있던 스티커 세개는 지금 전부 다 모았거든? 다른 히든 엔딩들도 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벽돌 던지지 말고 계속 있어볼까? 계속...똑? 어? 아니야 계속 반복돼요 이거 이거 무조건 부숴야 돼 무조건 부숴야 돼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어 계속 똑같은 화면만 반복 재생되고있어요 움직일수도 없고 다른곳에 던질수도 없어 맞아 자 일단 저는 어... 이제 아만다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엔딩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플레이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저는 진엔딩까지 무사히 잘 도달이 된것 같네요 우리 아주 똑똑하고 친절하신 장작분들 덕분에 아주 손쉽게 최종 엔딩에 도달을 한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게임들 없어가지고 굉장히 시원섭섭했었는데 시원섭섭하면 안 되지 그냥 섭섭했었는데 <웃음> 이렇게 재밌는 게임 나와서 굉장히 네, 기분이 좋네요. 자, 아마운드, The Adventure.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공포 게임이었어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